안녕하세요. 메타저골입니다. 2023년 최고의 AI 비디오 메이커 소프트웨어 5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형태별로 용도에 가장 적합한 AI나 AI 비디오 편집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 수준의 기능에서 효율적인 비용으로 전문가처럼 도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만들고 싶지만 다양한 편집 기술 부족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때문에 막히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또는 편집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모적이거나 직관적이지 않아서 그만두셨던 적도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비디오 제작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장단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2023년 최고의 AI 영상 제작 프로그램 5가지를 소개합니다 각 소프트웨어의 장단점 그리고 주요 기능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도구가 있지만 신규 사용자나 경험이 없는 사용자들은 그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반갑게도 AI가 등장했습니다 이것들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특정 활동을 자동화하여 편집 프로세스를 더 빠르고 쉽게 만드는 새로운 유형의 편집 소프트웨어입니다. 비디오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해도 AI가 나오기 전 비디오를 만드는 것과 지금의 프로세스는 하늘과 땅 차일만큼 매우 간단해졌고 수준 높은 퀄러티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AI를 여러 개소개해받고또 수익으로 창출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소스를 공유해드렸었는데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면 이건 나와 맞고 저건 막안 맞겠다 등등 여러분의 그전략을 짜시며 적어도 두 달에서 3개월은 꾸준히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뭐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해보셔야 각자의 방향을 알수 있으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비디오는 기능, 가격, 리뷰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 최고의 AI 비디오 편집기 도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I 비디오 제작 소프트웨어는 인비디오입니다. 어, 개인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건 상관없이 인비디오는 굿초이스입니다. 정교한 편집도구, 미리 만들어진 테마, 편집기능과 함께 스토리블락, 또는 어, 셔터스톡과 같은 온라인 이미지를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로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고요. 그리고 템플릿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습니다. 비디오 템플릿은 마케팅, 어, 이벤트, 플래닝, 판촉, 블렌딩, 어, 소셜미디어 등등 1 5 0 0개 이상의 사전 제작된 템플릿에서 사용자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비디오를 제출하거나 인비디오의 스톡 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이내믹한 영상을 SNS에 쉽고 빠르게 공유하고 싶을 때 좋습니다 멋진 애니메이션 그래픽 요소와 다양한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공동 작업을 위해 초대장도 보낼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비디오로 변경해 볼까요? 속도 조정이 가능하고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는 800만 개 이상의 타이틀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쓴 뉴스레터나 블로그 내용을 비디오로 만들고 싶다면 따로 원고를 작성하지 않고 바로 링크를 가져와서 비디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사 링크를 붙여넣기를 하면 어, 자동화된 음성 변환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사에 맞는 이미지와 함께 비디오가 생성되고 이미지가 마음에 안들 경우 편집이 가능합니다. 원고를 그대로 AI 보이스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동 변환된 AI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녹음이 안된것 같아요. 하지만 매우 유창한 영어, 원어민 그대로의 영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는 아니고 유료니까 잘 따져보고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픽토리인데 제가 영상을 여러 번 올려드렸으니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센세지어입니다. 센세지어를 사용하면 텍스트에서 아바타가 말하는 비디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이나 마케팅 또는 사용방법을 위해 파워포인트나 PDF 같은 지루한 문서를 재미있게 비디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비디오를 만드는 것은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배우나 스튜디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텍스트 컨텐츠를 아나운서 스타일의 비디오로 비교적 간단하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아바타 비디오를 수익창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업적 홍보를 위해 비디오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장점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텍스트를 전문가 수준의 비디오로 쉽게 변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용 비디오 만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쓴테지아는 최대 30분 동안 지속되는 긴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60여 개의 아바타 액세스해서 비디오 내레이션도 할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바타를 소개합니다. 개인화된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고, 가상아바타의 얼굴을 표시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에 사용할 수 있는 방대한 배경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녹음된 음성을 업로드하면 가상 아바타와 동기화됩니다 하지만 엔, 엔터프라이즈 요금제에서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월 사용료 기본 30불부터 있으니까요 기능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루멘 5입니다 루멘 5는 사용 가능한 가장 빠른 비디오 제작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초보자도 5분에서 10분 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비디오 유형은 다양합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 광고 또는 이야기를 위한 컨텐츠 개발을 할수 있습니다. 모든 비디오 채널에서 뉴스, 리뷰, 조언 또는 엔터테인먼트를 간단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룸앤5의 가장 큰 장점은 멋진 템플릿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템플릿이나 디자인을 선택하고 비즈니스를 반영하는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최고의 기능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현재 콘텐츠를 신속하게 용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로그나 게시물, 기사에 대한 링크를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하면 룸앤파이브가 비디오를 생성합니다. 게시하는 플랫폼에 맞는 자동 비디오 포맷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비디오 메이커를 사용하는 경우 텍스트 스타일 배치 및 비율이 페이스북에 가장 적합하도록 비디오가 설정됩니다. 또한 RSS PD를 연결하고 새 게시물이나 기사가 게시될 때마다 비디오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은 모든 패키지에서 무한 비디오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많은 비디오를 만들고 있다면 많은 비용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 이제 가격을 살펴보면 무료는 워터마크가 포함된 무제한 7 2 0픽셀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요금제인 커뮤니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소개해드릴 AI 동영상 제작 소프트웨어는 글리한 스튜디오입니다. 기본적으로 얼굴 없는 고급 비디오 회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좋습니다. 컨텐츠, u r l 또는 템플릿에서 비디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메뉴를 열고 환상적인 동영상을 바로 만들 수 있는 최소 3개에서 5개의 대안을 체크해 보세요. 고급 편집자가 만든 것처럼 정교하진 않지만 작은 사이즈의 티저로 인터넷 언어로 트래픽을 사이트로 다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는 소셜미디어에 미디어에 가장 잘 맞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동영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곳의 비디오는 소셜미디어 분위기의 현대적 터치로 뉴스처럼 보이는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비디오의 대부분은 바이럴 비디오처럼 보입니다. 최악은 요금제가 너무 비싸다는 점과 FHD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AI 보이스 오버 추가 기능이 있다는 점과 버전을 분할 테스트하거나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점 웹사이트, 페이스북, 어, 트위터, 유튜브 등 기타 플랫폼용 정사각형 수직 및 가로 비디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편집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셜 미디어와 마케팅 유입 경로에서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 뉴스처럼 보이는 마케팅 동영상과 비디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마케팅 회사나 비즈니스 오너에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상 메타 저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